연모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. 약 8개월간의 촬영 끝에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2월달부터 미팅을 준비하고 촬영까지는 11월이라서 아마 11개월 정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연모는 제대로는. 되게 끝이 나네요. 정말 시원섭섭하다. 뭔가 긴 시간만큼 촬영했던 만큼 되게 아쉬운 크고 섭섭함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많은 정이 되기도 했었고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게 끝난다고 하니까. 가슴 한 켠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때는 호인무사로서 뭔가 정한오품7품 정도인데 이제 3품 정도 되는 내금이 부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왕시 옆에 공복히 이터를 지키는 내금이 부정으로 변했습니다. 승급됐죠. 예쁘시네. <웃음> 이퍼 <아이커. 웃음> 친구가. <설명해줘. 웃음> 홍내간 아무래도 항상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케미가 잘 맞기도 하고 둘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. 서로 옆에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. 네. 검이요. 검은 그냥 손으로 간단히 할수 있는데 활 자체는 끼워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칼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좀애좀 좀 많이 먹었습니다. 활쏠때 돌릴 때. 성인 가온이라면은 일것 같습니다. 오히려 휘는 저희 아버지 익선을 지켜주고 싶었었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뭔가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. 어, 이게 더나는것 같아요. 하, 이게 두 개의 다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머리를 깐 상태인데 근데 원래 호인묘사들 대체적으로 머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하, 근데 또 내린 걸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게 이미 많이 나왔었고 내린 게 오히려 좀 무사하게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두개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바이. 고마워요 가운데 넌넌뭐필 <목소리도> 이거 아, 가볍다고 이렇게 돌아가있이거는 그렇지, 그고 여기서 구간 빨리 도 저희 캠이에요. 아, 안녕. 우리 분장팀의 대표님이세요.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 하셨답니다. 구구달 백일이 남군님, 분이. 대단하신 분이에요. <웃음> 언제 보나? 현대극에서 현대극에서 아예 현대극에서 봅시다 <웃음> 네. 합 같은 경우에는 다칠 위험도 있고 좀조심스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운 거 음, 같아요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빨리 외우는 편이고 합이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면 조금 촬영이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피안계층 어. 하려고 합니다 어서요. 전화! 아 뭐야, 갑자기 이렇게 <웃음> 끝는다고 <웃음> 자료가 지냈네요, 여러분. 촬영 중에 가서 지금 이렇게 못하지만, 1 2개월간의연봉 촬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, 정말 뿌듯하고, 한편으로 시험도 쏙 밭에,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촬영은 마무리했지만, 아직 방영을 하고 있어서, 끝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,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더 더 발전하고,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배우 최병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 고생했어요. 이동할 병... 병찬이의 죄송해요. 거꾸로 익어가지고 병찬이의 찬란한 베일을 원해 고마워요. 함께 고생한 우리 갓도를 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. 왜왜 왜 나를 준비도 예상 못하고 있었던 가를자 우리 갓도가 한 11개월 저랑 같이 했는데 너무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온이를 조금 케이크 이거를 좀 예상 못하게 틀어야 할까 싶은데 저는 전혀 이렇게 반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예쁘게 신길 바래요 연모 많이 사랑해줘요 아요 정말 첫 차극에서 이렇게 가온이란 역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세상에 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보여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연기자로서도 한 발짝 더 다가갈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감사해요, 여러분들.